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엑소시즘 영화 구마의식 도중 사망하게 된 에밀리 로즈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전혀 다른 시각의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매우 독특한 스타일의 법정 호러물입니다. 이 영화의 감상 포인트는 극중 에밀리 역을 맡았던 제니퍼 카펜터의 신들린 연기 마치 진짜로 빙의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몹시도 리얼하고 살벌한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엑소시스트의 린다 블레어 이후 가장 박진감 넘는 치는 빙이 연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만약 아무 생각 없이 혼자 보시다가 뭔가를 잔뜩 쌀 수도 있으니 반드시 기저귀부터 챙기시길 적극 권유합니다. 이것은 <목소리> 이것은 <목소리> Thank you. 어느 날부터인가 빨간 옷을 입은 묘령의 여자 귀신이 끈질긴 스토킹을 가해옵니다 마치 핏빛을 연상케 하는 시뻘건 드레스 창백하게 질려있는 새하얀 얼굴이 묘한 대비를 이루는데요 기묘한 소리를 내며 음산하게 움직이는 꼬라지가 마치 우리 와이프를 떠올리게 만드니 그만큼 사랑스럽다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아내에게 이 영상을 바니다 바침... 여기 오랜 요양생활을 마친 뒤 본가로 컴백하게 된 어여쁜 자매가 있습니다 언니가 임수정이고 동생이 문근영 아주 그냥 조합이 미쳤죠 가히 유전자 배합의 황금 레시피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돌아온 집구석은 어딘가 상당히 음침하고 기괴한 느낌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요? 결국 임수정은 영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몽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지멋대로 바닥을 막 휘저고 다니고 급기야 발도 안 씻고 침대로 올라오는 개막장 귀신의 등장 진정한 공포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사람을 잡아다 인형으로 만드는 미친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 쇼 저세상 텐션의 화끈한 미모가 시선을 강탈하는데요 누가 봐도 비명을 싸지르게 만드는 굉장한 얼굴임에도 불구 무려 그녀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즉사한다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망한 희생자는 그대로 아가리가 작살나고 끔찍한 몰골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단전을 뚫고 나오는 비명을 참아 내는 것이 생존의 핵심 살고 싶다면 침묵이 필수입니다 순수상태에 빠진 아들을 구하기 위해 여기 한 아버지가 사후세계를 방문합니다. 죽은자와 산자가 공존하는 기묘 보짝한 세계. 이곳에 더없이 화목해 보이는 한 일가족이 아들바보 조시를 격하게 맞이해 주는데요. 누가봐도 귀신임이 확실해 보이는 저세상 패밀리의 아리따운 자태. 미묘하게 뒤틀려있는 얄팍한 표정이 2,3번 경추 쪽에 소름을 유발합니다. 급기야 조시를 향해 살벌한 갑툭튀를 시전하는 저 세상 일가 격이 다른 점프 스퀘어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나 나한테 하고 싶은 이 뭐니? <웃음> 귀신의 소리를 추적하는 페이크 다큐 스타일의 미스테리 호러물 귀신은 영화 막판에 딱한번 등장하지만 그한 방이 오지게 강렬했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해 몰입도도 최강 러닝타임 내내 쫄깃한 긴장감이 과략근을 쪼여오고 숨 막히는 현실감이 멘탈을 뒤흔듭니다 그렇게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을 쯤 그분이 딱!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를 요합니다. <웃음>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던 고병신 교생 비루한 자신의 처지에 염증을 느낀 그는 결국 다른 세상으로의 탈출을 꿈꾸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다름 아닌 엘리베이터 의식 입안에 소금물을 머금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 정해진 순서대로 각 층을 오가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었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때 병신이가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누가 봐도 귀신처럼 보이는 한 여성이 잽싸게 몸을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저세상 처녀의 대환장 퍼포먼스 스르륵 빠져나가던 나의 영혼이 쓰러진 육체를 붙들고 CPR을 시전하게 되죠 분명 알싸한 병맛이 메인이지만 이 장면만큼은 화끈한 매운맛을 자랑합니다 어디 가요? 귀신 들린 할머니가 오싹한 기행을 저지릅니다. 알츠하이머와 빙의를 뒤섞은 신박한 설정 고전적인 핸드헬드 기법으로 현장감을 높였으며 극도의 긴장감이 폐부를 찌르는데요.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장면 드디어 데보라 할머니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며 관객들은 숨통이 턱 막히는 어마무시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체 이 할머니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 에밀리아 지극히 평범했던 그녀의 일상에 바바둑이라는 끔찍한 악령이 찾아옵니다 단란했던 에밀리아의 가족은 그날 이후 엉망이 되었고 서서히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되는데요 육아 스트레스를 악령으로 묘사한 탁월한 연출 애쉬 데이비스의 뛰어난 연기가 관객들의 멘탈을 온몸의 털과 함께 왁싱해드립니다 你做咩坐咗我个位啊？ 장막 이식 수술을 받은 뒤 본의 아니게 귀신을 볼수 있게 된 주인공 문 다양한 귀신들이 펼치는 온갖 퍼포먼스에 문의 일상은 그냥 지옥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은 어느 좁아 터진 엘리베이터 안에서 끔찍한 몰골의 노인네 귀신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서서히 밀착을 시도하는 씨벌 영감탱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드는 쫄깃한 연출이 매우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비디오판 주온의 성공으로 극장까지 진출하게 된 카야코 누님 희생자의 일상을 깊숙이 파고드는 사생활 침해 액션은 명실공히이 누나가 원탑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온 시리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계단 내려오기 초식은 수많은 후배 귀신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었던 카야코 누님의 전매특허 기술이었습니다. 정말 언제 봐도 기분이 더러워지는 귀신 출몰신의 전설 아닌 레전 우리 집이 2층 집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달팽이관을 사정없이 조져대는 마성의 16화음 단조로 구성된 음계의 배열이 듣는 이들의 기모찌를 사정없이 다운시킵니다. 뭔가 싶어서 받아보면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예고 메시지 기분 참 작았겠죠? 결국 물러설 곳이 없어진 주인공 일행은 귀신의 저주를 풀기 위해 낡은 폐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다 쓰러져가는 폐병원 천 현장이 순식간에 런웨이로 돌변 중력 따위는 개나 줘버린 천상의 워킹이 펼쳐집니다. 父さんでしょう。<笑> 교통사고로 죽은 엄마가 피칠갑이 된 모습으로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엄마고 나발이고 이 정도 비주얼 이라면 단숨의 기절각 오늘의 주인공 아사코 역시 당연히 비명부터 싸지르는데요. 사실 사고의 원인이 아사코 본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슴 깊은 곳에 있던 죄책감이 이런 식으로 발현된 것이었죠. 박지아 배우의 애드립으로 완성된 전설적인 장면 어린 딸내미 피똥 싸게 만드는 궁극 모정이 스크린을 뚫고 나와 관객들을 후려칩니다. 카톨릭과 토속신앙을 한데 버무린 오컬트 대잔치 나홍진 감독은 미끼를 던졌고 우리는 좋다고 그걸 덥석 깨물었죠 영화는 러닝타임 내내 풀악셀을 시전하지만 잠깐의 여유조차 용납하지 않습니다 영화 전체를 휘감고 있는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 알수 없는 불안감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요 쿠니모라준의 악마 연기는 이 영화의 백미 온몸에 피칠갑을 안채 짐승을 뜯어먹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잡채 그리고 꽃방의 콜라보였죠. 백 문이 불려 일견 맨몸의 반스는 언제나 무섭습니다. 아! 아! 아!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마이크 플래너건 감독의 웰메이드 호러물. 2014년작 위자의 정식 프리퀄인데 전작을 아득히 뛰어넘는 훌륭한 수작이었죠. 영화의 백미는 도리스 역을 맡은 룰루 윌슨의 신들린 연기. 악령의 빙의된 소녀의 모습을 아주 맛깔나게 연기했는데요. 틈만 나면 눈알이 돌아가고 아가리가 확장. 초근접 ASMR로 상대방의 고막을 사르르 녹여주 말 그대로 빙의 소녀계의 종합선물 세트랄까요? 도리스 젠더의 스펙타클한 빙의 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We'll take all of you. 영화 역사상 가장 소름돋는 수녀 악마의 등장 다음은 컨저링2의 메인 빌런 발락의 등장신입니다 일단 생긴 것부터가 쌉지랄의 제왕이죠. 뭔가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오지게 까이는 느낌 온몸의 털들이 수직으로 곤두서고 잘 뛰던 심장이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글자 그대로 기저귀 반스 대잔치였죠. 자칫 방심했다간 요단강에서 바나나 보트 타고 놀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27년마다 나타나 아이들을 납치해가는 공포의 존재 다음은 그거 시리즈에 등장했던 페니와이즈의 등장실입니다 일단 오프닝부터 분위기가 지리는데요 배수구에 틀어박혀 아이를 꼬시더니 한입에 덥석 기분 나쁜 표정으로 상대방을 야리고 또다시 덥석 아주 틈만 나면 한입만을 시전합니다. 사실상 페니와이즈가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장면이 그냥 다 지리게 무서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전부 보여드릴 순 없으니 이쯤에서 패스. 정말 무서운 영화를 원하신다면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But tell me, how is it being back in Derry? 다음은 호러계의 바비이며 에나벨 징의 기원을 다룬 에나벨 인형의 주인입니다. 초롱초롱한 눈빛과 깜찍한 미소 두 눈을 썩게 만드는 아리따운 자태가 유난히 영롱한데요. 에나벨의 유려한 퍼포먼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으며 보다 무자비하고 폐악스러운 장면들이 관객들의 최장을 사정없이 구타합니다. 마치 이래도 네가 버틸 수 있겠냐며 아주 작정한 듯 몰아붙이는 느낌인데요. 그들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는 살짝 갈리지만 어쨌든 전작보다는 훨씬 좋아졌고 몇몇 장면에서는 진짜로 여벌의 반스가 절실하게 느껴졌죠 에나벨의 깜찍한 폭풍 애교가 궁금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세상 찝찝함을 다 갖다 스러온 듯한 극강의 공포물 다음은 아리 에스터 감독의 유전입니다 한 가족 에 얽혀있는 저주의 대물림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을 다룬 영화 인데요 러닝타임 내내 압도적인 공포감이 횡경막을 짓누르고 낭랑한 18세에게도 50견이 찾아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다소 불친절하고 난해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음산하고 축축하게 느껴지 죠 소소한 점프스케어 는 그저 거들 뿐 보다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공포가 여러 분의 심장을 옥죄어 드립니다.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꽤 흥미로운 소재의 오컬트 호러물입니다. 다만 잘 만든 영화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그냥 시도는 좋았다 정도로 퉁칠 만한 영화인데요. 신호과 소재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를 다루는 솜씨가 너무 서툽니다. 캐릭터의 낭비도 심한 편이고 연출과 편집은 앞뒤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말 그대로 단점 투성이에다 아쉬운 부분이 훨씬 많은 영화였지만 그래도 몇몇 장면에서 는 꽤나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는데요 특히 지금 소개해드릴 붉은눈의 등장씬은 영화의 완성도와 관계없이 최고의 임팩트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발반이라는 악마가 등장하는 본격 엑소시즘 영화입니다. 언제나처럼 사람들이 악마의 빙이 되고 이에 맞서는 구마사제가 등장하지만 영화는 결코 뻔하지 않은 심히 충격적인 전개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스포일러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일단 신부와 악마 사이에 얽혀있는 관계가 폐륜 그 자체. 설상가상 악마 발반은 그리스도와 성모의 모습으로 등장해 틈나는 대로 신선한 모독을 일삼습니다 심지어 막판에는 악마들이 신부를 상대로 엑소시즘을 시전 말 그대로 역광광의 진술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다소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영화는 그저 영화일 뿐 현실이 아니기에 진지 빠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끊임없이 스토킹을 일삼는 미지의 존재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예고 없이 등장하며 눈탱이를 돌려차는 미친 미소가 시신경을 자극합니다. 저주에 걸린 대상은 그렇게 밤낮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스마일 엔티티의 빙이 되어 스스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여기서 현장을 목격한 제3자에게 저주가 전염 새로운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설정이죠. 상황에 따라 현실을 조 조작하고 환각을 보게 만드는 공포의 존재.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애석하게도 전혀 없습니다. 싸구려 성인 영화를 찍기 위해 한 시골 농장을 찾게 된 주인공 일행 어디선가 과격한 살인마가 등장하기 딱 좋은 클리셰지만 놀랍게도 이 영화의 빌런은 남은 수명이 간당간당해 보이는 이 농장의 주인 늙은 노부부였는데요. 한 장면 한 장면이 그야말로 소름의 연속 당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노인네들의 만행이 예측불가에 어마무시한 공포를 자아냅니다. 특히 아내인 펄의 존재감은 영화 전 전체를 압도하는데요 주인공 맥신 역을 맡은 미아 고스가 1인 2역으로 열연, 희생자와 살인마를 동시에 연기하는 파격적인 연출을 보여줍니다 비록 늙고 병든 몸이지만 여전히 욕망이 살아있는 사이코패스 노인들은 근육질 살인마 이상으로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였죠 무엇을 상상 하든 그 이상 가장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공포가 펼쳐집니다 <웃음> 조금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